멤버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과 다 같이 발급을 해서 여기가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망했다. 지금 시작부터 <웃음> 폐병원이에요. 폐병원인데 여기에 3층으로 올라가서 MRI실을 자 일단 여기가 네. 우와, 잠깐만, 여기 와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요? 와 MRI실을 보고 오는 게 그거 미션이었는데 뭐, 뭘 보고 오라고요? 이제, MRI 근데 귀신들이 MRI실이나 뭐 엑스레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맛보기를 보려면 와 어떻게 이게 뭐야? 이렇습니다. 네와뭐 네, 와. 네, 와, 근데 여기 너무 와 이거 우리 집금 영화처럼 곤지야. 제가 네. 지금 다녀오겠습니다. <웃음> <야>. 아아무서아너 <나. 웃음> 때문에 놀랐잖아 아, 여기 그래. <웃음> 아야네 이쪽으로 쭉 가면 아, 뭐? <웃음> 너이아못갈것 근데... 아, 같다 아, 무섭다오방리지어왜 <웃음> 여기서 아, 이렇게 시끄러면 안돼 우리가 두이를 끄는 거야, 지금. 귀신이 모인 거 아니야, 우리 때로? 어, 제 누가 온다! 허우, 아. 아, 우리잖아! 아, 우리 아니야! <웃음> 무, 뭐야!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어깜짝이야! 아, 봐봐. 야, 저기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시잖아. 귀신 아니 귀신. <웃음> 귀신 아니세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귀신 아니시죠? 어, 어, 가도 될것 같아. 이 자신있게다니지못리가 너무 바보 같고그이거다리지고우리가 너무 고보같아기다이거다리지고이라리고 귀신이 기다리지 못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끝났습니다. 아야, 아이러게 누가 누가 유리잔을 두던졌어 <웃음> 어, 어. 압력 테스트. 아, 압력 테스트. 두뭐 던졌어요. 압력 아, 테스트. 아 끝났습니다.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방송 봤는데 귀신 형태 막 이렇게 지나가고. 와 귀신 있고 이러면 이제.. 아무서운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좀 들어볼래. 이거 팔 아파가지고. <웃음> 자 저희는 그래도 압력 테스트 네. 성공. <웃음> 성공 끝. Good.